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죽어라 그림 공부를 하지 않아서 드로잉 연습을 하는 걸 찍었어요 찍어서 영상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앉아서 그림도 안 그리고 계속 트위터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2시간 가량 잡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지금 앞에 페이지를 보여주는 중이지만 사실 몇달 전에 그렸던 것 같아요 요즘 따라 그림 그리면서 제 스트로잉 실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하루에 2시간씩 앉아서 그림을 그리자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분명히 일주일도 안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하고 시도를 했다는 것에서 저는 의미를 두려고 해요. 우선 이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도구들이에요. 프리즈마에 지워지는 빨간색 색연필, 톰보 지우개와 이삐 연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리보에서 나온 아니죠 하리보 회사에서 나온 마이쮸 같은 사탕인데 다양한 맛이 있어요 한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의 맛이 있고 요즘 빠져 있는 건 콜라 맛이랑 딸기 맛을 가장 좋아하고 있어요. 딸기 맛은 약간 와우껌 같은 맛이다고요. 콜라 맛은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저는 하나의 큰 통으로 구매를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고 허. 그리고 작은 것들 낱개로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어제 기억으로는 세븐일레븐에서 팔았던 것 같네요 한번 먹어보길 권합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본격적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네요 앞에 빈 멋쩍은 시간대를더 이상 쓸데없는 말로 채우지 않아도 돼서 기쁩니다 빨리 감기를 할 거니까요 그럼 제가 레퍼런스 자료들을 참고해가면서 드로잉 연습을 하는걸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심... 심심하시다면 같이 그림 그리시는걸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두 시간가량 그림을 다 그렸고 영상 만든다고 그리다가 중간중간 카메라 만지작거려서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영상 찍고 편집하고 녹음하는 게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네요. 방금 정말을두번 말했는데 여튼 영상 재밌게 봐주, 봐주셨길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니까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